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 2022년 호랑이 해가 밝았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단어에서 한음절로 이루어진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음절 단어는 발음하기도 쉽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단어를 외워보세요 단어를 풀 때에는 문제를 풀지만 마시고 입을 열어서 같이 단어를 읽어보세요. 입을 열어서 단어를 읽을 때 단어가 더잘 외워집니다. 제가 옆에 표시하는 단어입니다. 옆에 표시할 때그 단어를 보고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구, 구 나, 나 너, 너 무, 무 벼, 벼. 비, 비 사, 사 소, 소 차, 차 코, 코 혀, 혀 키, 키 다음도 역시 단어 공부입니다. 이, 이 오, 오. 새, 새. 피, 피. 파, 파. 배, 배. 자, 자. 해, 해. 개, 개. 개, 개. 매매배배 배. 이제는 문제를 풀어보실 텐데요. 단어와 맞는 그림을 연결하세요. 옆에는 영어 뜻이 있습니다. 구구파파해해차차이이비 비 사, 사 혀, 혀 오, 오 코, 코 나, 나 너, 너 다음은 그림을 보고 글자를 쓰시기 바랍니다. 소, 소 무무배배세세개개매매개개피피벼벼 새, 새. 벼. 이번 문제는 맞는 단어의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키키개개이이해해소소나나자자배배오 오, 케, 케, 비, 비, 코, 코. 다음 문제는 한 글을 먼저 읽으신 다음에 그림을 찾고 그 그림과 맞는 영어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입니다. 차, 차, car. 배, 배, ship. 소, 소. cow, 이, 이, two, 구, 구, nine, 혀, 혀, tongue. 똑같은 문제입니다. 코, 코, nose, 오. 오, five. 개, 개, dog. 해, 해, sun. 나, 나, I. 비, 비, rain.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받침 없는 한음절 단어를 공부해 봤습니다. 더 부지런히 공부하셔서 한글 단어에 많은 발전 있으시기 바랍니다. 다음 번에는 더 좋은 문제로 하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